이 사람의 이 양악기 실패한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면피용을 아주 좋았습니다 뭐 더한 얘기도 있겠지만 자 기도 협착 숨을 제대로 못 쉬게 해준 하는 이 원인을 보니 우리 보통 살지만 고거라요 당사합니다 근데 살짝 마른 사람이 그걸 어마어마하게 걸고 숨을 안 쉽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. 나이가 들면서 또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.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. 코가 막힌다, 비염이 있다, 코뼈가 휘었다. 이것도 원인의 하나입니다. 그리고 딱 보면 아는 사람들 있죠. 아, 코골개 생긴 얼굴이 있어요. 얼게 구조가. 아래 턱이 작고, 갸름하고, 목이 가늘고, 턱이 짧고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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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죠? 우리는 당연한데 참 설마요? 어떻게 혀가 기도를 막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우리가 자다 깨나, 혀 조심 이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근데 깨었을 때는 이 혀를 내가 조심하면 되는데 어, 다른 사람에게 어 그런 뭐까시도친 말을 칼 같은 말을 뱉지 않, 않아도 되는데 조심만 하면 물론 나도 모르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잘 때는 내 마음대로 안되는 거죠